네,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 것인가? 옆에 나와 있지요 엄청나게 큰 박스에 블리츠웨이 5% 아톰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60만원 후반대에 있는 이 캡슐 합본 버전이 있고, 이 아톰 본체만 있는 단품 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합본 버전으로 갔고, 요거 외에 또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또 2탄이 또 나왔습니다. 베드 버전, 네, 침대에 누워있는 또 아톰 버전도 있습니다. 그거도, 네, 제가 또 구입을 했고, 또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안 아톰, 아스트로보이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50년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에요. 뭐, 굉장히, 오래된 만화 영화고 대치카고사무 네그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역장이라고 볼수 있는 전설의 만화 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아톰 장난감을 안 가지고 놀았던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완전 포피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동차가지된 것도 있고 합금돼 가지고 이렇게 가슴 누르면 가슴에 이렇게 뿅 이렇게 바퀴 나와 가지고 바퀴 이렇게 뒤로 드래그해서 하면 앞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생긴 것다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는 없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럭스 에디션이고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그 SNS에 업로드할 만큼 너무나 네, 사랑하는 슈퍼 애니메 스테이트 스태츄. 아, 얘 멀었네. 굉장히 대단한 동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 보시면, 심장이 지금 뭐, 불이 들어오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와, 아톰의 잘생긴 얼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게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고, 요거도다 재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60만원 후반대가 정가였고, 오히려 지금은 뭐, 약간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뭐, 무슨 뭐, 1 2 0 역실또막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네이버에는 뭐 그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철안 아톰 네 아스트로 보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가 벌써 얘도 한 3년 이상 된것 같은데 이렇게 새 걸로 갖고 있는 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빨리 뜯어보실 것그거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캡슐 하나 있고, 네 피규어 하나 있고. 그래서 단품 가셨던 분들은 이 캡슐 사실 굉장히 조금 예뻐서 조금 후회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본품 역시도 엄청나다! 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짠 우와! 엄청 묵직해요. 우와! 완전 초합금입니다. 진짜 다이캐스트고 묵직해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오 1kg가 조금 넘습니다. 스태츄입니다, 스태츄. 네, 액션 피규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관절 자체에 크게 원래 로봇 같아서 약간의 이렇게 보이는 거 외에는 이음새가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얘가 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음새들이 좀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안에 내부를 또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관절이 이렇게 네, 1단계, 아하. 2단계 정도 라쳇 관절로 되어 있어요. 얼굴 교환식으로 되어 있고 네, 앞가슴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손은 한쌍더 들어있는데 나 맨날 12인치만 가지고 보니까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이런 느낌. 이렇게 윗뚜껑을 벗겨낸 듯한 느낌. 이거 약간 베어링인가베어링 네.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여기에 뚜껑을 요렇게 아, 열린 느낌이네 이렇게 열어놓고 요런 개판이 보이죠. 이제 반쪽만 이렇게 약간 느낌으로 전신할 수 있게 네요렇게 얼굴도 하프로 또 몸통도 하프로 반스 아니 팬티도 요렇게 반씩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와. 정말 클래식한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우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쁩니다. 불은 하늘 저 멀리. 다 같이. 날라라 힘차게 나르는. 얼굴 파츠랑 한번 떼볼게요. 차근차근. 조심히. 침착해. 아, 여러분. 가슴부터 열고 얼굴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목이 걸립니다. 와. 다 열어볼까, 이거? 다, 여기도 열리나? 부츠도 열리네! <웃음> 미쳤다, 미쳤어. <웃음> 봐봐,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와, 한, 100, 진짜 백만 번 해도 돼. 이 디테일 보십시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네, 여기 지금 개판에 보면은, 요렇게 하나 뭐,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수능 건전지인 것 같아요. 이거 빼볼까요? 우와! 바로 물 들어갔어. 심장 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음, 음, 음. 음, 음. 뭐, 으, 음악으로 넣어줄래요? 이 아래쪽에도 여기 지금 발쪽에도 이거 그런데 불이 깜빡깜빡이는 거 보세요. 건전지를 일단은 좀 꺼봐야 되는데 아 심장을 누르는 거네. 심장을 누르면은 꺼집니다 불이. 나는 심장을 눌러 와 우와, 와, 우와. 발도 우와 <웃음> 뭐, 오프로가 사실 로봇을 잘 만든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브리츠웨이 그, 볼트론 자체가 QC 이슈 때문에 뭐, 조금은 뭐,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나왔던 오프로 게타부터 해서, 뭐, 오프로, 네, 그, 볼트로 뭐, 이런 아톰까지 사실 실제로 만져보면, 와, 이 사람들이 진짜 로봇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반씩도 만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눌러주면 또물 들어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캡슐에 넣어서 한번 전시를 해볼게요. 자, 더큰 박스입니다.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약간 잠수함 느낌도 있네요, 눕혀 놓으니까. 자,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나 봐요. 아이씨. 너무 클래식합니다 여기 아 이런 데 열리네 이런 데 열려가지고 와 아래쪽에 파츠를 넣을 수 있게 또 수납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여러분 뒤에서 열립니다 오픈! 우와 다다단단와 이거 진짜 불 빨리 켜보고 싶다 불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 건전지 설마 여기야? 미쳤네 보통 건전지 우리 아래쪽에 넣는다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계기판처럼 생긴 데다가 건전지를 넣게 해줬어요. 여기 녹색으로 불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딴딴딴, 안에, 이런 식으로 내부에 보입니다. 약간,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에 탄생했을 때, 뭐 그런 캡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뒤쪽을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불켠 상태에서, 짜잔! 라이트가 이렇게 6개가 들어옵니다. 녹색 계기판 이런 데도 사실 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의 디테일은 없네요. 보시면 은 이제 양쪽에 파츠들을 또 여기도 꽂을 수 있게 그래서 전시를 뭐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예쁘고 열어놓고 뒤에서 파츠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은 앞으로 해놓고 이걸 닫아서 뒤쪽으로 파츠가 보이게 해도 예쁘고 얘를 여기에 한번 꽂아 봅니다. 따다단! 아 노래가 계속 절로 나오네요 뒷모습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거꾸로가 맞지만 네 이렇게 뒷편으로도 해서 이런 식으로 도 닫아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DX 시리즈의 뭐 마징가 Z나 그레이트 마징가 굉장히 명품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 경납고에다가 여기 파츠들을 막 꽂으면서 또 전시효과도 굉장히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다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더 뭔가 또 캡슐이어서 더 예쁜 느낌이 또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남는 파츠들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양쪽 도어긴 하잖아요 근데 열어보면 한쪽으로 네,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집니다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블리츠웨이 5%의 네 아톰! 네, 너무나 명작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도 길어지고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채 이렇게 딱 전시해놓기에는 너무나 예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요 다음에 나왔던 어셈블리 베드 디럭스 팩이 또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조금 나중에 리뷰할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붙여서 그네 배드 영상까지 보여드릴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톰을 데리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미쳤어, 진짜. feet.